이제 아, 결혼을 위한 계정이 아니고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이런 시간을 가지신 거고 그거를또 충분히 이해를 하신 거고 제가 또 여기서 궁금한 거는 무슬림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이야기 힘들 거예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돼지고기 못 먹고 술못 먹고 아니면 뭐 기도 다섯 번 하고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적응을 하시고 저는 돼지를 먹어왔잖아요. 사실 네. 너무 맞아요. 보편적으로 먹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씻는 걸 알고, 어. 어. 그치? 어. <웃음> 예를 들면. 들어... 말레이시아 사람 입장에서는 닭고기 이제 내일부터 먹지 마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죠. 응, 닭고기 몸에 안 좋대, 건강에 안 좋아, 먹지 마 이러면은 어? 저태까지 먹고 왔는데 먹고 왔는데 아무런 어. 이상도 없었고 먹고 왔는데 되게 건강 어, 하고, 건강하고 어떤 사람이 완전 뚱뚱하기로 응. 하고, 응. 어, 되게 <웃음> 네. 좋은데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약간 그런 생각했었어요. 무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배우더라고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근데 저희 한국 사람 먹을 수 있는 먹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어. 구별하는 것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맞아 그냥 가족들이 먹어왔으면 먹는 거고 우리 사회에서 먹어봤으면 먹는 거지 이걸 먹을 수 없는 거 먹을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음. 그래서 어 그래 우리는 고양이를 안 먹잖아. 음. 근데 나는 왜 고양이를 먹을 수 없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음. 돼지고기는 사실 뭐 몸에 안 좋다, 뭐안 좋다 네. 막 해도 인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어려운 거예요, 아, 저희 가족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항상 안 먹으니까 너네 왜안 먹냐 뭐 음. 한두 번은 그래 뭐쟤는안 먹는가 보다 하는데 계속 되니까 왜안 먹냐 음. 국가에서도 장려하고 몸 건강해 주고 그거 먹은 사람 좋아, 좋아졌다는데 좋아왜안 음. 먹냐 이렇게 되니까 가족들한테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그 설명이 믿음 믿음으로 밖에 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객관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를 우리는 음. 배우지 못했고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음. 엄마. 결론적으로 믿음이 있어야만 뭔가 음. 이런 거 인지나 수 있는 그런. 음. 네 맞아.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은 네. 얘기인 아니에요. 네. 믿음이 있는 경우에는 음. 이게 내가 이 이유가 있고 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음. 내가 이 믿음이 없이 이거를 계속 지속하기엔 너무 어렵잖아요. 사랑만으로는 음, 다참아지고 이런 것도 뭐몇 년씩 이런. 음. 그래서 뭐 종교 얘기 먼저 하려고 하면은 믿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다른 거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음. 돼지 먹지 말라, 술 음. 먹지 말라 먼저 시작을 하면 은 네, 누구나 신람에 대해서 좋아할 음. 경우가 있지 않을 거예요. 음, 음. 왜냐면 거의 안 되는 것만 얘기하니까 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그비문술림민 사람들도 돼지 먹으면 왜 안돼? 뭐술왜 어. 먹으면 안돼? 왜 기도 다섯 번씩 꼭 해야 되고 여자는 왜 이렇게 가려야 되고 뭐 이런 거왜 이런 질문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사실 제일 처음에 발단한 믿음인거예요 네, 정작 그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없어요 그냥 어. 보여지는 프랙티스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음. 그 음. 사람들이 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궁금해하잖아요 음. 그렇죠. 저는 가져본 적이 없는 그 믿음이 없었던 음. 믿음이 뭔지도 몰랐던 때가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 믿음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한테 믿음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음. 음. 그렇죠. 네. 그렇죠. 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 음. 이렇게 무슨님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비무슬림 그렇지,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아 그렇지요. 그게 왜 그럴까? 응.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거를 조심스럽게 계속 접근을 해야 응. 되니까. 왜냐면 신이 있다고 믿지를 않는데 응, 그 사람들 입장에서 코란으로 설명하는 것도 말이 안 어, 되죠. 그래서 <웃음> 저희는 음. 저희 부모님이 부모님의 가족이 비무술님이잖아요 음. 그리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믿음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에요. 신이 있다고 존재하는 것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나의 종교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들이 맞아요. 가진 의문에 대해서 풀어주는 음. 게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둘을 <웃음> 몰라도 쉽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음. 음. 술은 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으면 네. 몸에 안 좋다는 라 사회적 전반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음. 쉬운데 그 외에 다른 것들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지 않은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게그십장이죠 음,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무슬림이었던 사람과 비무슬림이었던 사람과 과연 결혼해서, 아, 이게 과연 될까? 라고 생각했던 것들 둘이서 어떻게 이렇게 해결을 하고 나가시는지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음. 이게 지금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잖아요, 원래. 음. 근데 이제. 칼래딧 씨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시고 자연스럽게 잘 해결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종교적인말 저도 믿음 있는 입장에서 하느님께서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도움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베스플래너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획을 짜주셨고 그거 저희를 도와주시고 계속 또 시그널을 보내시고 네네. 이스 씨한테는 이제 칼리드를 통해서 이제 시그널을 주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네, 그게 모든 게 이유가 있잖아요. 그 아랍어로 하면 아스바비라고 하는데 음. 그냥 모든 게 갑자기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음. 경로가 있기 때문에 참 신기하죠. 그렇죠, 신기하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으면은 뭐 이슬람이라고 말했을 때아난 어, 싫어 그냥 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웃음> 이 한국에서 그렇죠. 그렇죠. 무슬림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나라에서 무슬림과 비무슬림이 결혼 해서 산다는 거 이게 진짜 쉬운 건 아닌데 그렇죠. 정말 잘 극복해 나가고 계시는 걸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이 놓이고 <웃음> 정말 응원을 합니다, 인샤라. 네. 네. 그러면은 뭐, 충분히 저 얘기를 한것 같고, 이렇게 어, 한국에 살고 계신 무슬림 부부를 초청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들어봤고, 정말 궁금했던 것들을 많이 물어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만약에 이 영상을 클릭하고 보시는 분들은 이런 비슷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웃음>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짬하기